김희로 결혼, 이혼, 우울증, 동생, 사망, 비화. 배우 김희로는 지난 1985년 KBS 탤런트 공채 11기로 데뷔해 지상파 드라마를 종횡무진 그게 감초 역할을 하며 눈도장을 찍었으며 드라마에서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거나 때론 코믹한 연기를 톡톡히 하는 배우입니다. 프로필. 탤런트 김이로 나이 1963년 6월 19일. 김이로 고향 서울. 소속사 d a y 엔터테인먼트 학력 한성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 데뷔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 김희로 젊은 시절 리즈 시절 과거 졸업 사진, 불타는 청춘을 출연하면서 김희로 결혼 김희로 이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적이 있는데 그는 같이 갈 사람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 많이 우울할 때가 있지 않냐. 다만 이제 자꾸 나이를 먹고 혼자만의 시간이 있다보니 그런 것 같다. 식구나 처자식이 있으면 그런 고민 없이 쉽게 지나갈 텐데 혼자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미혼임을 밝혔습니다. 연관검색에 등장하는 김희로 아내, 김희로 부인 등은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희중은 불청에 출연하여우울증이 생겼다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사실 나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는데 동생이 뇌출혈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잃었고 언제까지 부모가 내 곁에 있을 것 같지 않고 아직 결혼도 안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 주변 식구가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극복하려 보니 여행을 선택했다. 여행이라는 것이 더 처절하게 외로워 보이는 거다. 그러면서 좀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 고백하죠. 속내를 알게 된 강수지는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권유했지만 반려견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또한 갖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밝혀 주의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Thank <laughs> you.